굳이 저거에서 투톱으로 에이시밀란으로 많이 짠다고 해도 세오첸코랑... 아 와서 어깨, 어깨 오늘 안으로 빠르게 세오첸코랑... 어? 지금 발로텔리 때문에 근데 지금 이탈리아 가는거잖아 요 잠시만요 저 갑자기 좋은 생각나는데? 좋렇게 할거면 미안까지 한번만 만들어드릴게요 그래도 제 매니저이시니까 더 좋은팀으로 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만 짜볼게요 한번만 짜보자 이거는 진짜로 그냥 내가 여기에서 제일 그거를 좋게 봤던게 이1 1 키티 터치였나? 오라이데오블고펜터팩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말빈 좋 저거 조금 비슷하게 해가지고 짤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라이커 호나우드 아 호나우드 아니어도 되겠다, 세오첸코로 가야겠다 세오첸코... l 렌말고 MC도 비슷하다 진짜 아, 네. MC 유카의 발로틀리 가로텔리 아까 전에 비... 티어리였지 이거 팔카야지 약간 요런식으로 툭툭으로 가고 아까 전 CEM으로다가 아 CEM CEM 잠깐만 AC밀란 CEM AC밀란도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돈나룸마 저렇게 넣고 한 다음에 베컴, 베컴 믿고 피를로 그대로 써내고. 피를로를 많이 좋아하신다면 그대로 써도 될 것. 이 시밀란으로 살짝 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. 베컴. 살짝만 경로 변경해도 괜찮지 않나? CM으로 이렇게 좀둘다 넣고, 베컴에다가, 그다음에 LMC, EM으로다가 카카 레이카라트 이런 애들 다 있고, 카카 카카, CM 들어가고, 알기니 테오 센터백, 레이카라트 그리고 센터로 레이카라트 넣어대니까. 레이커트, 테오 레이커트 말디니 일단 이렇게 넣어주고 L B 얼 B 아 맞다 블리트 맞죠 블리트 지금 아 머리가 이상하게 안 돌아가지 머리가 안 돌아간다 아이지 이걸로 갈건면 팁이 안 되지. 블리트 이튼때고피요로 백컴 이러면 필롤로도 굳이 안 넣어도 되잖아. 잘 생각해보면. 은 b s 해 잠시만요. 잠시요 음. 잠시만요. 잠시로요 잠시만요. 잠시로터잠브로요가되잠 잠브로타 아까전에 할까 엣었나 잠브로타 넣고 얼비로다 얼비로 카푸 아니 뭐야 이상한 애가 있어 급여 터지죠 근데 일단 이거 EBS 넣어주고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낮춰라고 하면은 뾰오첸코 LH로다가 7카 들어가고 아 굳이 피를로 안 써도 되는데 잠깐만 굳이 피를로 아 뭐야 굳이 피를로 CM에다 피를로 말고 어차피 많아 선수들은 진짜 어차피 많아 피를로 말고 살짝만 애쉬한 느낌으로다가 한번 넣어주고 에시 y 느낌 한번 넣어주면 u 리트 o 베컴레이커트 테오. 아조금 조금만 더 Do you feel the c 카 MC 아너 진짜 오랜만이다 데보지 그치 이런식으로 가면은 깔끔한데? 괜찮은데? 블리트의 발로텔리 세오첸코 완벽한데 자 여기에서 가격 좀 야무지게 한번 낮춰보자 가격을 아 이거 이거 오카 너무 팔칵 그대로 나 오히려 이게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데컴이 살짝 천억 대긴 한데 백컴 이거를 만약안 간다라 치면은, 굴리트 여기로 보내고, 여기다 에 카카 넣어도 돼. 사실. 여기다가 카카 노어도 돼. 굴리트 빼고. 아, 그, 그 누구냐. 백컴 빼고. 백컴 안갈 거다 하면. 카카 급여 터지니까. FA로다가 딱 주면. 요런 느낌으로 가보자 어우, 가격대가. 떨어지네? 어, 아, 그러면, 팔카가 되지. 세오첸코 팔카 이고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. 요런 느낌. 이건 어때요, 워커님? 아까 이탈리아보다 이게 좀더 훨씬 괜찮을 것 같은데? 미시밀란으로 능력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? 발로텔리 이렇게 있으니까. 네, 요거까지. 여기만 카카 실으시면은 여기 질라탄 넣어도 돼. 카카 실으시면은 이거는 진짜 맞추, 다 맞출 수 있어요. 이게 오히려 그럼 더 나을 수도 있어. 질라탄 급여가 좀 터지네. 질라탄보다는 카카 들어가도 되고. 아니면 호나우딩요 넣어도 돼. 호나우딩요를 여기에 넣어도 되고. 차라리 AC 밀란이 훨씬 괜찮을 것 같은데요. 저 AC 밀란에서 첼시로 옮겼잖아요. AC 밀란 나쁘지 않아요, 진짜. 아 근데 베고비치도 사실 좋긴 한데 베고비치 백오비치... 아 그냥 베고비치 써요 베고비치 나쁘지 않다. 배고비치로 가고 요거 딱 100억정도 남겨서 이것들 바로 구매에다가 사용한다 치고 음. 짧게 쓰면 잠보로타랑 카프, 테오 센터에 와주고 레이카라트랑 말디니 이 3대장으로 해서 블리트, 에시아 블리트 이건 상관없어요 EBS 이쪽으로 갈거면은 그냥 여기 CM으로 쓸건 BTB 쓰고 그 다음에 여기로 쓸거면은 EBS로 쓰고 이건 상관없어요 카카마이가 컴 써도 되고, 음... 이건 자유야. 근데 여튼 이게 좀더 괜찮을 것 같거든요. 음. 음... 나 오히려 이게 더 괜찮을 것같아 그리고 세우 침코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제가 배우고 있는 건데, 저거는 지금 안 사질 수거야 이것도... 이것도 아마 안 사질 거예요. 음. 그래서 이렇게 세우 침코... 아까 침투를 원한다 하셨으니까, 세우 침코 침투력 하나는 7이잖아. 알로텔리가 중거리 해주고 세르첸 공에서 카카도 침투솔 시키 나쁘지 않고 블리트 중거리 애시앙 수미 수비 해주면서 그 다음에 공격까지 나쁘지 않고 만약 에 이렇게 LDM, l d m 하고 CEM 이렇게 공미해서 이렇게 할, 할 거면은 나 오히려 이게 더 강할 것 같은데요 이탈리아 국대보다 BTB로 이렇게 쓰고 카카. 카카 말고도 진짜 많으니까 음. 저 오히려 지금 이게 더쎌것 같아 이런식으로 해서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워커님이 과연 어떤 팀을 쓰실지 일단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는 게임을 한판좀 해봅시다 <목소리>